안녕하세요 문무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대만의 대북소원이라는 곳에서 제작한 동풍아사라고 하는 만살교목차입니다. 이 차는 2012년에 제작된 명전춘차인데요. 만살 지역의 교목 찻잎으로 제작되어 있다고 내표에 적혀있습니다. 대만 차상들이 1970년대 이후부터 중국 운남성에서 교목차라든가 또는 고수차를 양질의 모료를 기반으로 해서 많이 만들었는데요. 이 차도 그러한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벽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1 0호를 많이 써서 지금 현재 한 8년 정도 진기가 되었는데요. 어, 금화로 많이 금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약 3g 정도를 투차를 해서 마셔보려고 합니다. 이 차는 제가 2018년에 어, 대만에서 직접 구입을 했는데요. 어, 진기가 8년이지만 대만에서 진화돼서 한 15년 정도의 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도의 끓는 물로 5초간 세차한 후에 1분간 윤차하면서 세차 탕색을 보았습니다. 아, 약간 갈색의 아, 탕색을 아, 보여주고 있고요. 아, 진양도 어느정도 세차물에서 아, 아, 맞출 수가 있습니다. 1포째 네, 탕색입니다. 밝은 개나리색을 띄고 있고요. 아, 상당히 아, 부드럽고 고산미가 적절히 조화되어 있으면서 첫 포부터 물질감이 높고 탕색이 상당히 진하게 우러나왔습니다. 2포째는 조금 더 갈색으로 변하면서 어, 물질감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어, 뒤따르는 후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 15년 이상 된 어, 중기 고수차의 맛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포째 보시는 바와 같이 짙은 색상과 물질감 그리고 뒤따르는 후운 등이 이 차가 상당히 좋은 모료로 제다가 되었고, 제다 기술 또한 상당히 좋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4포째로 넘어가면서 차의 맛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짙은 탕색과 물질감, 그리고 적절한 고산미, 뒤따른는 후운 등이 차가 구입 당시보다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맛이 제대로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5포째 탕색이고요. 어, 2포째, 3포째까지 어느 정도 탕색이 진행하 지다가 4포 이후부터 지금 5포 또 연이어서 6포째까지 꾸준히 아, 내포성이 있게 동일한 탕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차는 아, 이제 진기 8년째이기 때문에 아, 90도의 물로 약 5초간 우리면서 시음을 해보았습니다. 예, 7포째 탕색입니다. 아, 5포, 6포보다는 약간 연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단맛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7포부터 라고 생각합니다. 예, 8포째에 들어가도 역시 탕색이 더 연해지지는 않고요. 아, 일정한 수색을 보여주면서 물질감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투차량이 3g인 것을 어, 감안하면은 이 차의 내포성이 상당히 빼어난 것을 볼수 있고요. 예, 9포째 역시 어, 7포, 8포와 마찬가지로 탕색이라든가 물질감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차의 차품이 근래 나온 웬만한 고수차보다도 훨씬 더 차품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10포째 탕색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 탕색에 거의 변화가 없이 꾸준히 좋은 맛을 내주고 있습니다. 아, 이러한 아, 좋은 아, 내포성과 아, 이 차의 품질이 사실상 대만 고수차의 명맥을 이어간다고 어, 할수 있겠습니다. 예, 15포 채탕색입니다. 이 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매우 뛰어난 내포성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 대만에서 잘 제작된 보이차는 가격도 상당히 비싸지만 그만큼 품질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깔끔한 제다로 거의 탕에 부스러기도 없고요. 맛이 일정하게 유지된 것으로 보아서 이 차의 미래가 상당히 기대됩니다. 15포째로 우린 엽저의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잘제다된 엽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대만 대북서원의 동풍아사 만살 규목차에 대한 시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